파가좀더 빨리 달거다 달, 달 달달 이렇게 말하는요 완전 똑같은거 다 <웃음> 와왜 집을 타는지 알겠네 이제 오케이 슬로우리 컴다운 패슨젤 패슨젤 지금 트랙 나갔어 오케이 그쵸 그쵸 아 지프 보니까는 또 엄청난. 야, 지, 엄청 스테이블하게. 스타게 지금 머드 깔아는데. 오우. 오케이. 오케이, let's go. The right bend, door, right there. It's so good. 이형 앞차랑 거리를 어느 정도 더야 안전할까요? 그래도. 한2 0 m 간격은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진흙이었으면 조금 어려웠겠죠? 어 여기 저번에 왔을 땐 진흙이었어 It's coming in 여기 살짝 이런데 한번 해볼까? 가볼까? 같아. 어, 그때는 근데, 완전 파했었거든? 무섭다 이거 옆으로 그죠 그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내려갈게 오케이, 오케이. 드라이해서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보다 훨씬 나어 네. 저기 멀리 ATV들 오거든? 그 내가 어 먼저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은 얘를 먼저 보내고 내려가야 되나? 보내고 가죠? 그 살짝 위에 가서 형좀 옆에 비켜줄까요? 오케이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ATV도 타고 지금 더트바이크도 보이네요 그래서 살짝 Okay, calm down. Okay, 안 o n t 지 t o 심 a 올라갈 때가 문제인데 <웃음> 보세요티리형 느낌이 달라요 힘 올라가는데 훨씬 안정감 있어? 그렇죠. 리오 티리오, 티리오, 티티 It's amazing! g r e n t job, a n Awesome j o 이필 받았어.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 네, 어. 브롱코는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음. 그래서 패스 이게 뒷좌석이랑 앞좌석이 이제 뚜껑이 열릴 수 있죠. 어. 이건 남겨두고. 음. 근데 지프는 랭글러는 이제 앞에 열리고 여기는 한 피스예요. 그래갖고 조금 그게 좀 어, 어떻게 그, 보면. 그, 저는 그, 뭐 거의 혼자 아니면 두, 음. 둘이 타니까 뭐 상관 없는데. 물로 그냥 워셔 탈수 있게 그냥 바로 드레아드레 드레... 드레... 아, 드레... 드레... 드레... 드레... 드레... 있구나. 네. 바로 그냥 네. 설치 구멍 뚫려서 이것도 플러그가 어. 있는데 응. 안 주더라고요 딜러실에서 그래서 음. 연락을 한번 해보고 아마존에도 있길래 뭐기 아마존 사서. 페스티지 u n k pretty big. 야 yeah, 이거 내리면 자겠다. 아직 테스트 안 해봤어요 <웃음> 내 키가 되는지 <웃음> 음.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이제 아, 이제 왠지? 이걸 뽑으면 이제 딱 프레임이 여기 딱 나오죠, 이렇게? 어... 크 아, 죽음이다 아직 이제 날씨 음. 좋아지면 이거 한번 뜯어봐야죠, 아직 안 뜯어보... 아, 깨끗하다 네, 완전 세차입니다 <웃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으면 이거 인테이크를 음. 바꾸고 싶어요 음... 상관이 없고 야, 먼저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아, 약간 지... 이렇게 더럽혀진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게 지프는 나는 깨끗하게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이 차는 완전 새 차입니다. 진짜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된 차. 성민이 상민이가 이걸 살 줄은 진짜. <웃음> 근데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아, 배트가 이곳이 마지막 구간입니다. 구간에. 나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 헤러는스 어... 스토크 다 그냥 트락이고 지금 좀 조심해야 볼뿐 여기가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와요 You're s w e a m i n g like e o n n stop Nah, you n s t o m I p flow. Show you the way that it g o g o is g but his life is hard. The w k s i t money, h grand i smart. I'm s t r a l trying to a e a mark. t e o b e who they said we t t t b o t m e r n take it t m y i e o n i d Just making to survive. Only living on a weak beach. r e <me>. really thinking that's <laughs> w h a I'm alive. e m Oh, sorry. i d n a u m e e r e n o u c o e h r e n o u here? a n y o r e n you r e Can o o r e n you c o r e Can o o e r e n o u here? Can y o t s r e a n you r e Can o o h r e n you r e c n o o r e n o u r e a n y o t r e a n o h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n o r e m n o u r e m n o u r e m n o u r e m n o u r e m n o u r e 스트레이트 스트 어, <웃음> <웃음> 어, 근데 슬리딩 하는데 앞에 포그라이트가 터졌어. Good job. Good job. 하나만 더. 희즈가 어제 집에 왔다가 만들어졌어. 오케이. Okay. 안 팠어. 오늘 밤새 딱 영상 하면서. l o o at t i n Going to try the the hill up here. It's pretty steep. <laughs> okay, uh, take it easy. Uh, whenever you're ready. So, uh, o 저거 남은지 돌인지 저거 왼쪽 사이드로 갈게요. The driver side로 와야 돼. Oh my god. Oh my god! Good, good, good. Easy, easy, breezy. A little slipper here. Oh, hold on, hold on, hold on. What? Tree. Okay, let's go follow. Oh my god. Easy. What do you say, boss? What do you wow. say? What he s a i Easy, said? easy. I <laughs> Think I'm gonna try it? The ridgeline. Can he make it? I don't know. <웃음> I don't know, man. The key is, the key is. Good. You get, i d e o and, w e e in the e t o 23, 2 4도까지 찍혔어요. 아, 그럼 거의 형.. 이렇게 만어 근데.. 좀 무서웠는데 형 근데 차 진짜 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슬립 있었어요? 어? 아, 전혀 안느게졌어게시작게 이렇게 이렇게 이 I'm gonna go <웃음> 진짜 여기게 보니까 완전 슬립하네 이제 하, 하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와. 나뭇가지였어요? 와, 진짜 개... 많이 이게 근데 한쪽만 미끄러지지 양쪽이 미끄러지진 않아요 어. 이즈 이즈 <웃음> 오 완전 대박이었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오, <웃음> 어, 근데 나... 이게 확실히 한쪽이 딱 미끄러지는데 얘가 막 미끄러지더니 아. 여기서 트랙션 잡아주고 꽉 올라오면 아나못 아, 올라올 줄 알았어 솔직히 얘가 미끄러지다가 얘가 트랙션 잡아주고 또 얘가 미끄러졌던또 얘가 트랙션이 있고 어어 But 오 어, 근데 End of the day? 네. 근데형다 이거 사이드 사이드 무브먼트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 예. 그니까 여기서 도 잡아 준거 같아요. 누가 위에서 이렇게 끌어 주는 느낌? 어 누가 위에서 이렇게 끌어 주는 느낌. 어. 그게 그게 그 실에서 폴로가 진짜 와우! 아, 오늘 <웃음> 대박이다, 진짜. 이래서 집을 아. 니 근데 형도 타이어만 이런걸로 바꾸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같은데 <웃음> <웃음> It's a really good test. We did it. We 이 h o u l d have 도 o n e it. a o n t t i t l o i l l o l n o t I did it, I did it, we did it.